반짝반짝 햇살 가게 햇살 라이브에요. 자, 요즘, 그, 예, 가을 들판 보셨나요? 자, 우리 시골 내려갔다 오신 분들 황금 들판 보시고 오셨죠? 자, 이 황금 들판에서 갓 추수한 2022년 햇살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햇살. 아 2022년 햅쌀 입니다 여러분 아, 그동안 햅쌀 나오는거 굉장히 기다리셨죠 이제 요 햅쌀 지금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어, 행복이든 어, 22년 어, 햅쌀 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 요즘에 어떻게 그 식사 하시고 계신가요 <웃음> 잘드신다고요 네, 그쵸 가을이라서 시계이막 아, 돋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아 요즘 아이들 소풍기간이어가지고 아이들 김밥 사는데밥 많이 하시게 되시죠 아, 밥못하신다고요 김밥 사주신다고요 아이 그래도 어, 아이들 소풍인데 김밥은 싸주셔야죠 자 이렇게 아이들 놀러가고 어, 여기저기 들리실 때 많고 먹고 싶은 거 많을 때요행복된햅살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저희 아이들도 소풍간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아이들 소풍 갈때 김밥 싸주실 때이 햇살로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황금 들녘에서 바로 추수한 바로 그 쌀입니다. 행복이든 경기미에요. 자, 저도 옛날 같이 김밥 싸가지고 들고 가을 풍경 보시면서 이제 그 낭만을 즐기고 싶은데, 아직 아, 어, 휴일이 되려면 멀었네요. <웃음> 저도, 어, 주말에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주말에 도시락 싸가지고, 어, 야외 가서 어, 같이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어, 가을, 들녘 풍경 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햅쌀, 행복이 된 경기미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요 표장지 보시면 어떤 글씨가 가장 크게 써 있습니까 네, 경기미란 말이 가장 크게 써 있죠 여러분들 왜이 경기미가 가장 크게 써 있습니까 네, 가장 이게 장점이니까 차별화 됐으니까 이게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박대용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 요왜 다른 지방미와 다르게 경기미가 차별화가 돼서 이렇게 크게 경기미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더 맛있으니까 더 그렇겠죠 자 맛있는 쌀 차별화된 바로 그쌀 바로 경기미에요 여러분 2022년 햅쌀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이든 경기미 지금 구매하세요 자이 행복이든 경기미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길래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맛있는 쌀이 나왔을까 여러분들한테 이 지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봅시다. 네 지도를 볼까요? 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도 나와라. 네 지도 지도 지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서울이고요. 여기 가서 경기 남부입니다. 경기 남부 서해안 어, 그 서양 해안가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해안가 해안가 하면 여러분 사, 해안가 사셔보신 분들 아시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여러분 어때요 어, 식문들한테는 일교차 크고 큰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아, 아이고 힘들어 이런, 이런가요 네 하지만 그 스트레스 잘 이겨내면 어, 성과가 딱 오죠 여러분들 이 일하시는거 힘들죠 하지만 일하고 나면 월급 받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이런 이, 어, 덥고 춥고 덥고 춥고 이런 스트레스를 잘 받아도 이걸 받아도 많이 받아도 이걸 잘 극복해 내면 맛있는 쌀, 벼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사람도 요이 쌀, 이런 식물들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 좋은 결과물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이가 잘 걸어다니다가 툭 넘어져도 잘 일어나죠 그 일어나고 어 어려운 일 있어도 그 어려운 일잘 극복해 내는 그런 과정 통해서 사람이 훌륭하게 크는 거잖아요 든든하게 크는 거잖아요 그쵸 자 든든하게 크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든든하게 크겠습니까 예 바로 바로 그 사람들이 어, 든든하게 잘 크는 이유는 그런 극복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인트는 바로 그 극복 어, 극복 이라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쌀 벼도 이 경기미가 맛있는 이유도 이 일교차를 큰 일교차를 잘 극복해내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맛있는 경기미 그래서 맛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요 경기미 여러분들 어 그리고 요 보면 간척지 쌀이라고 저 해놨죠 간척지 요 서해안 해안가 간척지 쌀입니다 서해안 해안가 남양만 간척지에요 경기도 화성시 남양만 간척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비옥한 땅에서 나온 어, 쌀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요자 유복한 곳에서 자라면 어떻게 얼굴 어, 광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쌀도 이 비옥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바로 그쌀 지금 어서 구입,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생산돼서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자 생성과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황금 들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수확해서 보내드리는 쌀이에요 어, 경기도 화상시, 남면만 간척지에 독점, RPC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기업이고 여기서 생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송해드리는 바로 그 쌀입니다 생산자 직성이에요 여러분 생산자 직성 이에요 어, 그렇게 맛있는 쌀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맛있는 쌀 어떻게 구매하신다고요 햇살가에서 지금 밑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쌀자 gp a 인증 공장에서 나라에서 인증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인증한 바로 그 쌀입니다 그 나라에서 인증한 그 공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생산자 직송입니다 자, 생어 택배 박스에 넣어서 안전하게 여러분 집 앞에까지 보내 드리니까 지금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쌀이냐고요? 네, 바로 요 행복이든 경기미에 행복이든 경기미 요 쌀이에요, 요 쌀. 자, 요 행복이든 경기미 황금 들판에서 지금 가 수확해서 여러분들한 바로 보내 드리는 바로 그 쌀입니다. 여러분, 어 시골에 내려가셔서 그 황금 들판 보시고 오셨죠? 그거 그대로 수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거. 그중에서도 맛있는 쌀만 그 저희가 수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겁니다. 자, 경기미에요경기미 맛있는 쌀. 왜 맛있다고 했죠? 자, 서양 일교차가 큰 간척지. 비옥한 간척지. 일교차가 크면 여러분 맛있는 쌀이 된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과 배가 더 맛있습니까? 네, 일교차가 크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맛있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는 경기미 지금 햇살. 2022년산 지금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와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이 파는 게 있죠 어떤 거죠 여러분들 저 위에 제가 뭐두고 있나요 예 수양미 들고 있죠 그리고 백진주랑 뭐 미호 쌀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백진주랑 미호살은 다 완판이 됐어요. 다 팔려서 없어요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바로 요 수양미 인데 요 수양미도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나왔으니까 지금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요 수양미는 21년산이고 요 백진주 수양미 찰짓쌀요 미호 요 이런 쌀들은 어, 10월 중순이나 돼야지 햅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햅쌀 나올 때 멀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요 고고 수양미는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좀 빽이 안 남았습니다. 자 수양미 지금 구매하시기 바래요. 자 수양미 얼마 남았다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자 수양미가 왜 고급쌀이냐? 저아밀루스 쌀이어서 그래요. 저아밀루스쌀자 신품종입니다. 일반 쌀을 계속 개량해서 저희가 쌀을 만들죠. 자 우리 농민들 어 굉장히 고생합니다. 자좀더저 맛있는 쌀 만들려고 노력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노력합니다. 어, 여러 곳에서 이 종자회사에서 어, 노력해서 만든 이 신품종 바로 2016년도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요리사분들이 아, 사랑하는 바로 그 쌀이 된게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수양미. 여러분들 이미 많이 하시고, 검상량 항상 상위에 있고, 재구매도 율 높고, 만족도 높은 게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오죽하면 이 식당에서, 아, 그동안은 일품, 일시, 일본 품종을 많이 썼어요. 초반 만들 때, 아, 일본 품종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엔 다 수양미 씁니다. 요즘에 에, 초반 만들 때요 수양미 써요. 자, 많은 요리사들이 바로 선택한 바로 그 쌀. 요런 고깃집 한정식집 고급 식당에서 어떤 쌀 쓴다고요 네요 수양미 있습니다 왜요 아, 대부분 이제 좀더 좋은 쌀을 쓰려고 해요 고급 식당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맛있는 쌀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이 수양미 왜이 수양미 쓰냐 어, 요리집에 여어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아 요리를 할때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요리 밥맛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 요리를 그렇게 끌어올릴 보니까 약간 기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마무리 합니까 다 밥으로 마무리 를 하죠 볶음밥을 먹든 고깃밥으로 먹든 자 뚝배기 아니면 뚝배기에다가 예, 이런 숯밥 아저 솥바 이렇게 해서 어, 밥으로 마무리 를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해서 먹는데 이거 일반 맵살로 주면 맛이 없고 더불어 카우화 잘 안되죠 근데 궁합이 좋은 요저 아미루스 수양리 저아밀루스 랄이 왜 궁합이 좋냐 네, 소화가 더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아밀루스아밀루스가 적을수록 소화가 더잘 되고 잘 되고 좋아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요 수양미가 잘 팔리는 거고 고급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맛있는 수양미 지금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쌀은 저 집에서 먹을 때는 요 지금 요즘에 아, 아보카도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저안미로쌀뭐 백진주나 수양미 이런 걸로 요어 아보카도랑 속밥을 해서 먹는 거죠 추천드리는데 지금 백진주는 완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양미로 해서 드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자 수양미 예, 수양미로 요 아보카도 속밥을 한번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보카도가 뭐죠? 예. 아 굉장히 맛있죠 한 20년 전에 처음 그 캘리포리아 노을 나왔을 때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이런 이게 아보카도의 저성분이 어, 식물성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약간 느끼한 맛이 있으면서도 맛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아미루살 소화가 잘 되는 수양미가 아, 이 궁합이 잘 맞아요 일반 멧살보다는 소화가 더 잘되는 이 저아미루살 수양미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솥밥을 하실 때수확미로 어 해보시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보카도랑 아 명란이랑 또 궁합이 잘 맞으니까 아보카도랑 명란으로 해서 이 솥밥을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쓱쓱쓱쓱 비벼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 정말 고소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옛날 20년 전 추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먹었던 그때 그 느낌 그대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요. 요즘에 명그 아보카도 굉장히 싸죠. 아천 원, 이천원 합니다 하나에. 아 이렇게 쌀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아보카도 저렴할 때 이때 사가지고 요 수양미랑 같이 아, 밥을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아보카도 어 솥밥, 명란 솥밥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는데. 자 그리고 이 수양미는 4kg짜리도 있어요. 4kg짜리는 어떤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냐아 어, 4kg짜리는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해줄 때 많이 합니다. 10kg짜리는 보통 이제 지인이라든가 아 어, 다른 거래처 이런 곳에 많이 선물해주시는데. 어 부모님들 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요4 k g 짜리 두개 많이 선물해 드려요 왜 그러냐 이4 k g 짜리가 아무래도 아 조금 더 이제 보관하기 편하고 들기도 편하고 그리고 지퍼팩이 돼 있어서 이제 그좀더 편합니다 요게 아무래도 쌀도 신산 제품이다 보니까 아 밀폐 용기에 담아 놔야 돼요. 근데 이 밀폐 밀폐 용기에 담아 놓게 되면 아좀 번거롭죠. <웃음> 근데 이 4kg짜리는 지폐 용기로 아, 지폐 오팩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쓱 하고 당 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다. 아, 편하니까 어, 어르신들이 더 좋아겠죠. 하 그리고 아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또 따로 살죠. 뭐 따로 독립해서 나가기도더 나가서 살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요 4kg짜리 하나 보내주면서 밥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웃음> 여러분 어 아이들한테 어 말을 할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어 그냥 막 말을 하면 어, 잔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아이 키워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아,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잔소리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면 이렇게 4 k g 짜리 하나 선물로 주시면서 어밥잘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잘받았습니다근데 그런 것도 없이 밑에 것도 없이 밥잘 챙겨 먹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안아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이렇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면서 밥잘 챙겨 먹어라 라고 하면 아 이게 잘 전달되겠죠 자 마음의 소리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4kg 짜리 선물로 해주면서 어, 밥잘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용돈 주거나 이렇게 선물해 주거나 하면서 어, 마음의 소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이 파는게 있습니다 또수양미만 파는게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요 찹쌀도 같이 팔아요. 찹쌀 나오세요. 네, 찹쌀 여러분 찹쌀 굉장히 귀하죠. 요즘에 예전에는 약으로도 많이 쓰인 게 바로 요 찹쌀입니다. 찹쌀. 어 생산량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한테 저희가 수매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산 표기를 하고 여러분들 이그 찹쌀이 왜 괜히 찹쌀이 찹쌀이 아니냐 아, 찹쌀이 라고 불리냐 아 옛날에 귀했기 때문에 그렇고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몸이 아프거나, 뭐, 기력이 없거나, 뭐, 그럴 때, 요, 약식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요, 약식 만드는 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요, 약식 만드는 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참 쉽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밥솥에다 여러 가지 재료 집어넣고, 그냥 구매하시면 끝나요. 자, 그, 뚜껑 닫으면 끝납니다. 영상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그냥 30분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옛날에는 제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이 약식 만들어서 입에 물려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아니면, 뭐, 명절이라든가, 뭐, 잔치집에서 요 약식 드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왜 그런 기 이런 약식이 나왔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요 약식 만든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쉽게 지금 밥통, 이렇게 하는 것처럼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다. <웃음> 너무 쉽다. <웃음>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맛있는 약식 지금 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약식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전기 밥솥에다가 아, 견과를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끝나요. 자,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거, 약식 어, 어르신들 약식 좋아하시죠? 왜 소화가 잘 되니까요. 아 어, 그만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요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지금 어 이, 저는 이 마침 있던 게이 파운드 케이크 틀이어서이 영상에서는 파운드 케이크 틀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는 좀더 이쁜 틀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찹쌀 이 찹쌀 로햅쌀가게에서요 찹쌀 구매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요 찹쌀만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합포장으로 된거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자요 수양미랑 아 어, 찹쌀 요거 같이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수양미 그리고 찹쌀 따로따로 구매하시는것 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아 어, 수양미는 가장 맵살 중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쌀이고 그리고 요 찹쌀 찹쌀은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은다 있으셔야 되죠 그쵸 아이가 시험 볼때 그리고 면접 비나 든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당일날 아 어, 소화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럴 때 속이 편한 걸로 밥을 드셔야겠죠. 그래서 애초에 밥을 할때 찹쌀을 많이 넣어서 밥을 하시거나 찹쌀을 죽을 해서 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챙겨 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어,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그때 이 저탄수화물질 극복할 때이 어, 찹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어, 주문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이 주문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쌀 어서 어서 어서 어서 구매하세요. 아셨죠? 고맙습니다.